이 이쪽, 쪽이 지금 사에가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쪽 사에가시고이 옆에는? 옆에는 이제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농사짓는 밭입니다 근데 지금 색깔이, 색깔이 달라요? 달라요? 예 색깔이 확연히 틀립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색깔이 색깔, 색깔,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유황 때문에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황? 예. 야, 유황이 이렇게 잎을 색깔을다르게다르게 다르게 한다? 예. 그게 옳니까, 네. 예, 네. 아그로솔포라는 유황 제품입니다. 아, 그아그로솔포요 예, 예. 유황 몇 프로 들어가습니까 99.5%입니다, 이게. 아주모 엠 g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하고 같이 혼용 살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생육 한 중기 정도 되면 이제 백반병이 많아집니다. 네. 뭐, 백반병이 많아지는데, 요거를 이제 농약하고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다 보니까, 이제 병 발생하는 빈도가 완전히 저 적어지는 적어지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써 보시니까 좋다. 이거 농민분이 직접 써 보신 거니까 그죠? 이아그로스프를 모르는 농민들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 항은 이제 채소에 없어서 안 되는 이제 어. 주 성분이고 이제 요게 보면 이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채소의 이제 색깔이나 어. 아니 병충해나 이런 거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농민들이 직접 써, 써오시고 지금 이물건의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해주시는 거니까. 예, 예. 뭐 저희야 농민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제주도에 구자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무밭입니다. 무밭. 제가 들고 있는 이 무는 이쪽 편 밭에서 키운 거고요. 이쪽에서 키운 또 무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가까이 보시면 아닙니다 이 색깔이 다른데요 자왜 이렇게 무색깔이 입 색깔이 다른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색깔이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어때? 제주도 무. 무 이거 봄에 뭘넣고가 이거 딱 뽑서 전하고 지네. 좋은 거죠, 이게?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상품 이거. 아,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상품. 최고 상품. 왜 상품이에요, 이게. 잘 생기지 않을 수가. 어디로 팔려요? 백화점백화점 어느 백화점? 저 신세계 백화점. 제주도 무 자랑점이 요 자랑. 제주도 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하니까 달고 시원합니다. 달고 시원합니다. 네. <웃음> 무를 언제 정식하신거예요예 9월 10날 했습니다 겨울 무는 제주도가 주산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무밭이 얼마나 큽습니까 음.. 지금 작업하고 있는 밭은 여기 1 0 0 0평 정도 되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한 20만평 정도 재배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만평이요? 20만평이요 특별한게 작년에 이유가 있습니까? 한 4년 전부터 이제, 이제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 많이 하는데 이제 아주모하고 이제 아그로솔포라는 이제 유황 제품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황입니다, 유황. 아, 여기 유황을 넣어요? 예, 예. 그 유황무네. 예, 그렇습니다. 유황무입니다. 유황무. 아삭아삭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식감이? 예, 예. 엄청납니다. 인데 <웃음> <웃음> 엄청 납니다. 엄청 달아요. 전국의 저희 공판장에 보면은 저 하늘그린 유황무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 하늘그린. 하늘그린이라는 그 네. 영농 조합을 보시면 그게 바로 유황무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유황무. 아그로솔포는 5년 됐습니다. 5년. 예예. 예. 5년 전, 전하고 그 뒤로 뭐 수확량 차이나 뭐 있나요? 아 수확량 차이도 많습니다. 얼마나 차이나나요? 한 20% 이상은 더 수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아, 경우는. 이 예. 있습니다 또 이제 뭐공판장이 물건을 수라해도 가격도 잘 맞는 편이고. 그걸 어떻게 칩니까 아그로솔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종하기 10일 전에 뿌려놓고 이제 경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모 MG는 이제 농약 살포할 때, 이제 살균제하고 같이 혼용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토양 자체가 네, 벌써 육자로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자 지역은 네. 화산해토입니다, 화산해토. 양분이 많습니다, 흙 속에. 아, 양분이 많이 토양에다가 유황을 넣으면? 더 좋죠. 더잘 자라고. 여러 가지 유황이 있는데, 아그로 솔포를 쓰시는 이유는? 유황의 순도가 좋습니다. 유황의 순도가 들요 예,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보면 유황 보면 이제 70%, 6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그로솔퍼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이 전부 다 유황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까지는... 하네? 예, 아그로솔퍼라는 유황 제품입니다. 아, 그게 아그로솔퍼예요? 아그로 예, 예. 유황 네. 몇 프로 들어가습니까 99.5%입니다, 이게. 순도가. 아니, 99.5%가 말이 됩니까? 거의 100%인데? 그러게요. 그거를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쓰셨다고요? 예, 5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도 높은 유황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순도가 높아야 이제 토양에 줬을 때 작물이 흡수가 빠릅니다. 파종하기 전에 뿌리면은 한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한다? 예, 예, 예. 매년 한번 닦으면 되겠네요. 예, 매년 한번 파종 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되게 가루인 줄 알았는데 돌가루처럼 아, 입자가 굵어요? 예, 예. 요게 음. 이제 토양하고 이제, 호, 이제 혼용이 되면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습기가 있을 때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6개월 동안 이제 서서히 녹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가루처럼 되어있으면 빨리 녹는데. 예. 이렇게 좀 입자가 크고 하니까. 예, 서서히, 서서히 녹는다. 고, 내년에도 또 무농사가 잘 되겠네요? 예, 그럼요. 아, 그럼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5년 동안 써보시니까 좋다? 예. 이거 농민분이 직접 써보신 거니까, 그죠? 예. 예. 5년 동안. 이 아그로스프를 모르는 농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황은 이제 채소에 없어서 안 되는 어. 주성분이고,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채소의 이제 색깔이나, 어. 아. 니면 병충해나, 이런 거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뭐 농민들이 직접 써보시고, 지금 이 물건의,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해주시는 거니까. 예, 예. 뭐 저희가 뭐 농민들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또이거 사용해 주신 농민들도 사용하고 나면 또 이런 변화를 피부적로 느끼실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놀람> 어,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예. 스페인에서 유학만 어, 130년간 유학만 생산해서 전세계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저희가 수입 완제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En Azufrera y Fertilizantes p a l l a r s somos la empresa líder en la producción de d e r La compañía fue fundada en 1893 y en la actualidad distribuye sus fertilizantes y fitosanitarios en más de 60 países del mundo. ¿Qué beneficios tiene que hacer? p r m e o ha bajado en el flujo, si se ha bajado el flujo, si ha bajado el flujo, si se ha bajado j h a o j h a o o ¿Phi se ha bajado o a o j h a o j h a o 그 영양분을 흡수 잘하게 도와주고 그 토양 속에 그 알갱이 입자가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는 그 토양이 이제 공기층이 생깁니다 그 토양이 어, 수산이 공기 순환이 잘 돼서 뿌리들이 더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로솔퍼를 아그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요 이제? 아그로솔퍼는 저희가 이제 파종하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일주일, 열흘 전에 토양에 뿌려서 경운을 합니다 아그 그러니까 밭을 미... 예, 갈아엎고 예, 갈아 놓고 그 다음에 10일 정도 지났다가 정식을 합니다 이제 200평에 한 포인데 저는 한 1000평에 8포 정도에서 7포에서 8포 정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더쟁이병도 많이 오고 토양에 또 토양균이 많아서 이제 곤자리나 아니면 이제 벼루기벌레 이런 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유황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에 알게 돼서 밭에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부터 이제 이제 더덕이병도 거의 이제 안 오고 또이거춤 침으로써 이제 맛도 좋고 색도 좋고 색깔도 잘 나오고 색깔이 되게 진한 건가요? 예 아주 진한 겁니다 아 이정도면 진한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유황을, 유황을 먹으면 이렇게 이빛이내해지는군요 이쪽이 지금 산에 이쪽. 가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쪽 산에 가시고 가시죠. 이 옆에는? 옆에는 이제 예,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농사 짓는 밭입니다 근데 지금 색깔이 다르나요? 색깔, 예, 색깔이 확연히, 확연히, 확연히 니다 아, 지금 색깔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유황 때문에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황? 예. 야, 유황이 이렇게 잎을 색깔을 다르게 다리, 한다? 예. 색도 색이지만은 두껍기도, 두, 보면 이제 두텁습니다 아, 잎이 두께도? 예, 예. 아주 뭐, MG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하고 같이 혼릉 살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생육 중기 정도 되면 이제 백반병이 많아집니다 네. 뭐 백반병이 많아지는데 요거를 이제, 약, 이제 농약하고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다 보니까 이제 병 발생하는 빈도가 완전히 저, 적어지는, 적어지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아주먼지도 유황이에요? 네 유황입니다 네, 이거를 같이 섞으면 뭐가 더 좋아지나요? 연면식으로 처방을 함으로써 색도 좋아지고 당도도 더 좋아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무의 잎이 청수가 아주 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 발생 빈도도 현저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을 하으로써 아주머 mg 뭡니까 아주머 mg 는 이건 분말 유황 인데 물에 타서 이제 관주나 옆면으로 시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 그건 어디 제 씁니까 이거는 휴면기나 아니면 생육기에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걸 쓰면 뭐가 좋아지면 이 제품은 이제 주로 충이나 균제 쪽으로 효과를 좋은데 어 중보다는 아무래도 균적으로는 어 타고난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